The only reason that Donald Trump wants to get rid of it is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요즘 완전 대세 앱이죠? 바로 바이트댄스사를 목겨보려 둔 틱톡인데요. 이 앱은 15초의 짧은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틱톡은 이미 전 세계 다운로드 20억 건을 돌파했으며 현재 이용자 수는 8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수가 약 78억 명인데 그중 8억 명이 이용하는 거면 세계 인구의 약 10%가 틱톡이라는 어플을 사용 중이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 기록적인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중 틱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인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인도는 현재 국경 문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렇다 보니 인도 정부에선 틱톡을 포함한 59개의 중국 앱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틱톡은 무려 2억 명의 이용자를 잃게 됐어요 엄청난 타격인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무려 1억 명 가량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령을 내리겠다고 하여 많은 미국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앱을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앱을 통해 미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지령을 내리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죠 매우 미국적이며 규모가 크고 안정된 기업이 틱톡을 인수해야 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인수하지 못한다면 사용금지를 내리겠다 라고 밝힌 상태예요 과연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죠. TikTok social m e d i 面 那今天我来纽约市街上，我要教一些年轻人他们怎么看这个事情. Do you use TikTok? I do. Do you use TikTok? Yes. Yes, I do. Yeah, I do. And how often do you use it? Like every day. i t l us more about that. Is like TikTok is like a community of. I think it's mostly young people, and it's something not like Instagram or Twitter, which has. millions of people of all ages. Yeah. TikTok is mostly younger people. So I believe that my generation, Generation Z, is a very powerful generation. And um, TikTok is a way that we like share with everyone else. And have you heard about that Trump's trying to ban it? Yeah, I can't stand him. Why do you think Trump is trying to ban TikTok? Because they all went against him. Donald Trump is just upset that there's a platform for people to try and stop his rallies from happening. So Trump's trying to ban it because of the whole Oklahoma ticket rally. Yeah, he's upset about it. It's happened a few times now. He's just like, you know, he, it's just who he is. He just gets upset because people are against him. They're saying that this is like for our security. Bitch, tell me where and why. I don't see anything. I think honestly he's doing a lot of crazy things to detract from real issues. Generation Z is tired of our embarrassing government making us the laughingstock of the world. tiktok isn't just an app it's gen z's voice the only reason that donald trump wants to get rid of it is to silence young people who are actively trying to get him out of office all these people who are just turning 18 like myself who are now going to vote and get him out he doesn't want to have a platform just for them and do you care if the, the company is like chinese or do you not really care about that i personally don't care no i think like it doesn't matter no because i know that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의 길거리 인터뷰였는데요. 제가 편집으로 영상을 좀 줄였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트럼프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특정 인물을 까내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께 실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이슈에 관해 알려드리기 위함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현재 틱톡은 미국의 초대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내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죠 틱톡 측과의 거래액 상당 부분은 미국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기업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라고 말을 하였죠 즉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역시 부동산 재벌답네요 이 발언에 전문가는 미 정부에게는 민간 기업 매각과 관련된 몫을 챙길 권한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트에서는 틱톡과 관련된 많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틱톡 인수가 성립이 될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면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슈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